내 가득 채운 저 배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Do it Do it o 달콤한 그 입술로 부드럽게 나와 Do it Do it c o o I'm falling in love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